プランディちゃんハく君との毎日新しいボーダローン生活一緒に楽しんでください<音楽> 보세요. 아이나. 어? 어? 아이싫 어. 아이 하이 나 하이 나 하이 나. 나 노새. 아니 손. 아니 손. 아니 손. 아니 손. 아니, 손. 아니, 손. 손. 하이, 손. <웃음> 손. 손. 하이, 손. 아니. 하이, 눈 탈락. 하이, 올라. 하이, 업 탈락이에요. 왠지 하이 터치. 왜 하이 터치? 왠지 손. 손. 옳지. 왜, 왜, 페프 필포 왜. 페프도 하려고? 아이, 서야? 터치. 브랜디, 하이 터치. 터치. 옳지. 하이 터치. 브랜디, 하이 터치. 그렇지요. 하이 터치. 터치. 하이 터치. 하이 터치. 하이 터치. 옳지, 하이 터치. 브랜디, 하이 터치. 터치. 아이 브랜디 옳지 그렇죠 터치 그렇죠 브랜디 하이 터치 브랜드. 아니 그거 말고 브랜디 하이 터치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저 i 저 e t 이 r 치이이 o 치이이 I 치 o u c h 갖고 오세요. h I touch. I touch. I t o 그렇지. 어머 그렇지. 어머 잘했어. 어, 그거야. 어, 그거 하고 오늘 그거 할 거예요. 언니한테. 그거, 옳지 그거. 어, 이거 이거 할 거예요. 오늘은 하네스는 이거 할 거고 줄은 이거 할 거예요. 페퍼가 이거 골라왔어. 페퍼가 언니 골라서 이대로 코디해가지고 나갈까요?